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프로게이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기 좋은 직종도 아니었으며 수입도 안 변변치 못했던 직업 하지만 2010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등장으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하나의 동경이 대상이 되는 직업군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금 오버워치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 선수들은 연예인 부럽지 않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직업으로 자리 잡혔는데요 그럼 프로 여러분들도 될수 있습니다. 2018년 오버워치 오픈디비전 코리아 시즌 1 한국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경기가 시작됩니다. 현재 오버워치 리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 다이너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리그인 오버워치 리그 그리고 한창 한국을 뜨겁게 했던 에이펙스라는 이름이 컨텐더스로 통합된 국내 최고의 리그인 오버워치 컨텐더스 마지막으로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이렇게 리그가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오픈 디비전은 현재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서 바로 에이펙스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리그입니다 무려 총 상금액 12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회로 1등은 500만원 2등은 300만원과 컨텐더스 트라이얼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컨텐더스 트라이얼은 일명 에이펙스 그러니까 오버워치 컨텐더스 리그 승강전으로서 이 리그에서 다시 한번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면 무려 에이펙스 오버워치 컨텐더스 리그에 뛸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예선은 온라인으로 치러지며 이후에는 지정된 pc방에서 오프라인으로 리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선전 경기는 1월 13일 14일 20일 21일 토일 주말 오후 4시에 치러지게 되며 이후 경기들은 지정된 p c 방서 주말 오후 4시에 치러지게 되니 혹시라도 일정이 꼬여서 큰일 날 일이 없도록 리그 참가를 신청하실 분들이라면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픈디비전만의 재미있는 팀 참가 방식이 있는데요. 오픈디비전의 참가 자격은 최소 6명의 팀원 그리고 교체 선수 3명까지 총 9명으로 만 12세 이상 2006년생부터 참가 신청을 할수 있는데 PC방 팀으로 신청을 할경우엔 PC방 사장님을 구단주로 꼬셔서 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팀이 예선만 통과해도 사장님은 블리자드 PC방 상품권 500시간 우승시 블리자드 PC방 상품권을 무려 8000시간이나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어서 단골집 사장님 꼬셔서 구단주로 등록하고 사장님 배려하에 PC방에서 오버치 대회 연습을 하게 된다면 서로서로 좋은 게이특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얼른 가서 사장님 꼬셔오세요. 오버치 프로가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보고 싶다고요? 12월 19일부터 1월 9일까지 참가 접수기간을 가지며 모든 참여한 팀에게 오픈디비전 특별 사은품까지 주는 혜자스러운 오버워치 오픈디비전 어서 빨리 참가하여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